지난 문재인 정부 3년간 무려 520억 원에 이르는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MBC 임원들이 덜덜 떨어야 할 사고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을 마친 후 18일 아침 첫 도어 스태핑으로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MBC 기자들을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mbc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둘째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네개의 기둥 중 하나다. 만약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을 한다면 사법부가 비록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이것을 용인하겠는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 언론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 이기 때문에 언론이 조작된 사실로 국민을 속인다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네개의 기둥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다름아닐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윤 대통령이 등을 돌려 자리를 뜨려고 하자 한 mbc기자가 어떤 부분이 악의적 이었습니까 무엇이 악의적이란 말입 니까 하면서 질문 같기도 하고 항의 같기도 한 말을 했는데 첫째, 기자의 목소리가 커도 너무 컸습니다. 대단히 하이톤이었습니다. 차분하지도 않고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둘째, 그것은 질문이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증오심과 적개심이 가득히 담긴 목소리 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8일자 도스태핑 검색을 하셔서 MBC 기자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어보신 분이라면 제가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 기자는 대통령실 홍보비서관과 언쟁까지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질문인데 기본 인격도 안된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분명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평정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기자라면 평생 리포터 정도나 어울리지 저널리스트로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mbc 기자가 무엇이 그리 악의적이었냐고 물었는데 자기네가 저지른 짓의 실체를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왜윤 대통령이 mbc의 보도행태를 악의적이라고까지 말했는지 지금부터 그 자의 귀에 귓구멍에 그 이유를 좀 들려줘야 겠습니다 첫째 음성전문가도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한 부분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했고 그것을 뉴스로 무한 반복해서 방송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둘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미국이란 말을 괄호 안에 넣어서까지 미국에는 국회라는 것도 없고 의회라는 것이 있을 뿐인데 마치 미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거짓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셋째 mbc 미국 특파원이라는 자가 이렇게 생산된 가짜 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논평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회와 바이든에게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했는데 백악관과 국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논평을 해달라 이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한 다음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논평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입니다. 지리의 형식을 빌어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좌파들의 특기로 보이는 꼼수를 쓴 것입니다. 이 논평을 요구한 저희가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라도 한 것인지 mbc 기자기전에 자기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완용이 아니라 바로 이 mbc 이 자들이 나라 팔아먹을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악의적일 수 있는 자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당시 비속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은 미 국무부는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며 끈끈하다고 회신했지만 mbc만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럴 거면 왜 미국 국무부의 논평을 요구한 것입니까 애초에 답변은 관심도 없고 일단 윤 대통령의 정부와 미국 의회 또는 바이든과의 관계를 흠집내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이 악의적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섯째, 공영방송한 미스는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데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고 합니다. 이 자들은 도대체 머리도 나쁩니다. 최초 자막을 달아서 타 방송사에 뿌린 자들이 자기들 mbc였다는 것을 벌써 잊은 모양입니다.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머리는 몸통에 붙어있지만 그 머리 속에서 양심을 빼다가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섯 번째 mbc 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 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mbcpd 수첩은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쓰고도 대역표시조차 하지 않았고 논문을 헐뜯는 과정에서 같이 수업 을 들었던 사람들 같이 논문을 썼던 사람들 논문을 평가했던 교수들의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모두가 진짜가 아니고 대역 배우들이었습니다. 대역을 진짜처럼 대역표시도 없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입니까 이게 언론을 빙자한 사기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짓을 눈뜨고도 저지르는 방송사가 mbc인데 오늘 아침 윤 대통령께 오만방지하게 소리지른 그 기자 그러고도 뭐가 악의적이냐고 그런 질문인지 악다군지 그런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mbc는 스스로 공영방송의 지위를 버리기로 한것 같습니다. mbc가 드디어 뇌피셜을 일삼는 이상한 유튜브 방송보다 더 형편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mbc에서 하는 무슨 특집방송이라는 것들을 보더라도 스토리가 형편없습니다. 내용의 알맹이가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만 전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방송수준이 질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있다는 평가 라는 그 말씀입니다.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인지 조작공장 인지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나무의그 그 밥이라 이 말입니다. mbc가 오늘날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mbc의 가짜 뉴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쓰러진 소를 촬영해서 광호병이라고 우겼습니다.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러고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 괴담 수준의 방송을 제작했던 최승우라는 pd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주작의 대가로 mbc 사장으로 영전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둘째 조국 수호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을 백만명이라고 굴아치는 허위 보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방송사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셋째 최근에도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느니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느니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고도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는 김상훈 의원이 최근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mbc 광고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mbc같은 편파 왜곡방송에 광고해주는 기업들의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소명한 사람들이 지금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mbc 광고중단운동을 주장한 것입니다. 김상훈 의원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mbc의 만행이 이쯤 드러났으면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좀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 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3년간 무려 520억 원에 이르는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mbc 임원들이 덜덜 떨어야 할 사고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mbc가 회사 임원들에게 20억 원에 이르는 업무 추진비를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업무 추진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그것이 업무 추진 에 사용됐는지 스시나 소고기 사 먹었는지 아니면 불법자금으로 어디론가 흘러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 임원들에게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죠 법인카드는 부적절한 비용의 집행 이나 부정한 탈세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자들은 현금을 원래 좋아합니다. 청와대 시절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은 구두니 명품가방이니 부르치니 거의 모든 고가 제품을 빳빳한 5만원짜리 현금으로 산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물의 급밥인 자들이니까요. 뉴스를 조작할 정도의 파렴치한 짓을 하는 자들이라면 뭔들 조작 못하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러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았다가 일어선 자리인들 깨끗하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필귀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그들의 진짜 뒷모습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주사파운동권 세력들은 정계 학계 언론계 노동계 종교계 예술계 시민운동단체 등 전체 이 사회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다고 보입니다. 서로 먹이를 주고받는 관계였던 이자들이 지금 먹이가 떨어져서 아우성입니다. 왜 허겁지겁 검수한 박을 서둘렀는지 이해가 가는 사건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이 저린 사람이 어찌 이재명 뿐이겠습니까? 수억 원의 현금 따발이 집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어찌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한 사람뿐이겠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일개 기자 마저 입에 거품 물고 대통령에게 되드는 꼴을 보자니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몇 번의 고비가 더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뭐라고 조작을 쏟아내더라도 기왕 뽑아들인 것윤 대통령을 끝까지 믿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아세안정상회의 g20정상회의에서 거둔 굳건한 한미일 외교성과뿐만 아니라 이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방안으로 윤 대통령 정부는 엄청난 경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프로젝트인 네옴시티에 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로 원전 방위산업 수소 등 미래에너지개발과 문화 및 관광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경제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경제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빈살만 왕세자의 다음 행선지가 일본이었는데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사우디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의 비협조와 가진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 하나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을 못하게 합니다. mbc같은 언론의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망자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면서 이용하려는 종교계 정의구현사제단과 촛불세력들 뒤에서 조정하는 주소파운동권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자유우파국민들이라도 윤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끄는데 여러분 한분한 분의 한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이고 또 모이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철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